속보입니다 22호 태풍 날개가 일본의 후지산을 관통하여 일본 열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 있습니다.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29일날 22호 태풍 날개가 발생한 을 후에 일본의 규 c 1코쿠 오사카 도쿄 동북부 홋카이도를 지나서 11월 3일날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. 태풍이 굉장히 강한 세력인 속 22m이고요. 일본 열도를 관통을 하면서 후지산을 직접 관통을 하며 동북부 지역을 통해서 홋카이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역시 미국 기상청도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마찬가지로 이 22호 태풍 날개가 초속 18m의 세력과 9 7 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28일 23시에 발생한 후에 북상하여 일본 퀴슈, 시코쿠, 도쿄, 동북부, 그 다음 국가 도를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3일날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빠져나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5일동안의 기상예측만이 가능하고 한 있는 독일기상청 아이콘의 예측 역시 29일 날 19시에 9 9 3헥토파스칼 세력으로 22호 태풍 날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바시해협과루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서 역시 그 근처에서 발생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.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특이하게 업데이트 된 것이 93호 열대 요란이 노란색 마커는 건너뛰고 바로 주황색 마커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24시간 이내 태풍이 될 확률이 60%가 넘어갑니다. 이슈타임을 보면 지금 25일 01시로 되어 있는데요. 한국시간 기준 25일 오전 9시 기준 예측으로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